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이 입고되어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요 새로운 친구들은 짜잔 이 친구들이에요 네,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비어디 드래곤들이 다 있고요 어우, 너무너무 잘 먹어서 배들도 다 빵빵한 친구들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레들 계열 친구들이 이렇게 입고되 있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레드 계열 친구들이 입고가 된 상태입니다. 자, 레드 친구들만 입고 되었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네, 그냥 이게 지금 해째로 친구들 네, 해째로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입고가 되었어요. 어, 레드 친구보다는 살짝 작아요. 레드 친구들보다는 좀 작은 게제 손가락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어, 아이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여기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제 손가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뭐 요정도? 어, 몸만 얼굴 부, 얼굴부터 얼굴부터 몸만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꼬리 뭐두 마디 되니까 뭐 이렇게. 네. 이 정도 크기고요. 이게 지금 모두 해제로 친구들이에요. 자이 친구들이 또입고 되었고요. 짜잔 여기에는 제로 친구들이 입고 되었어요. 보시면 해제로나 제로나 크기는 비슷비슷해요. 모두 모두 예쁘죠? 아주 예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이 입고가 되어서 영상을 올렸답니다. 아 어, 얘는 반식욕하고 있네요. 이렇게 스마일러에 이렇게 예쁜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이 많이 많이 입고 되었어요.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자, 이 친구들은 모두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양 문의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분양 문, 분양 문의는 댓글이나 뭐 연락, 스마일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